코골이 관련 마우스피스 질문들입니다. 코골이 관련해서 아래턱을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것과 혀를 내밀게 하는 것이 있는데 장기간 착용시 어떤 부작용들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아래턱을 전진하는 것도 혀를 내밀게 하는 것도 결국은 혀가 기도를 막는 그런 것들을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착용하는 것들 있죠. 그래서 아래턱을 전진하는 데 얼만큼 전진할 것인지는 본인은 잘 알지 못합니다. 어, 잠잘 때와 깨어있을때 느낌이 전혀 다르고 어,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이만큼을 빼야될지 저만큼을 빼야될지 모르죠. 그렇다고 많이 뺀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많이 빼면 또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할 수도 없고 또조금에서 효과가 부족하기도 하고 그거는 되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혀를 내밀게 하는 것. 즉, 혀, 어, 우리 부항 아시죠? 부항 같은 원리로 혀에 부항을 걸어서 혀를 앞으로 매달아 주는 것. 혀가 뒤로 쳐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건데 부작용이라고 하면 부항을 밤새 뜨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 맞습니다. 충혈. 혀의 혀가 충혈이 되어서 아프겠죠. 그리고 이게 혀가 굉장히 유연성이 좋은 근육이다 보니까 잘 붙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다가 자꾸 빠지고 그런 것도 효과가 없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턱을 전진하게 하는 것즉 이렇게 내밀어서 하는 것 중에 부작용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턱관절에 대한 부분과 치아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래턱을 앞으로 이렇게 뺐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려고 하는 힘을 계속 받게 되, 되겠죠 근육이 계속 당기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힘이 상악 위쪽의 치아에 작용을 해서 당깁니다. 그러면 치아에 힘이 가해지면서 치아가 당연히 통증을 느끼겠죠. 그걸 무시하고 계속 쓰다가는 이 뿌리가 손상될죠. 치아 뿌리가 손상돼서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음, 또 하나는 이 말랑말랑한 건 마우스피스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끼고 밤새 있으면. 이게 꽁꽁 씹게 됩니다. 그러면 그이 들어가는 힘, 치아가 교합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 이게 들어가 버리면서.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골격 구조의 변화까지 생겨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랑말랑한 재질을 가지고 마우스피스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쉽게 뭐 뜨거운 물에 넣어서 쓰면 뭐 비용도 저렴하고 간단한 것 같은데 차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음. 마우스피스는 그냥 여행갈 때 원래 쓰던 걸 놓고 와가지고 일회용 임시방편을 쓰는 거지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싼게비지떡이이라는말 있잖아요. 싼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코골이 정도 줄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 생명을 지키는 호흡을 유지해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 제대로 된 제작을 해서 안전하게 그다음에 효과도 좋게 볼수 있는 장치를 제작해서 사용해야 어, 이런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